여기 우를 이제... 이영 훨씬 젊어 보고 있어요. 응. 왜 아주머니가 봤는데... 밤에는 아주머니 아니세요? 자 홍나영 씨 예.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아니요. 짬뽕 짜장 볶음밥, 곱빼기 가능. 와! 메뉴 조사해서 보내요. 옛 예. 홍땡이를 치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땡이가 아니라 802로 알고 있는데 아, 왜 아트홀에 계시죠? 아니. 홍나영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큐 찍으러 왔는데요 홍나영의 홍라, 삶이란입니다 아. 저를요? 네 인간극장 홍나영의 삶이란 아. 감사합니다 <웃음> 뭐가 감사하죠? 갑자기 찍네요 당연하죠 다큐잖아요 사전에 그래 얘기를 해주는데 생리얼 아, 리얼 다큐? 네 허리가 많이 안 좋다던데 싫어한가요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n 나영씨 홍나영씨 아니세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학 n 에서뭐 하시는 거죠? 왜또 화가 나신 거죠? p i 는 뭐죠? i n Pion. p i i o n Pion. o No! No? o oh, k a y So you got more siblings. Huh? Really? <laughs> <laughs> I don't understand. Okay. What are you doing? I'm waiting for my professor. <laughs> yeah. Okay. Introduce yourself. Hi, I'm you said, Ray. I'm 28 years old. Yeah. Yeah. I live in Houston. In Texas, yeah. I ate a lot of burgers. <laughs> Golden lambs <laughs> <Lens> burgers. That's the one. t h a t t e Yeah, yeah. Okay. Parts. Oh, you need to i n a There's there's a lot of foreigners, right? There's a lot of Americans, Muslims, Egyptians, Africans. No. Uh, yeah. Yeah. Yeah. Uh, so, do you act, can you talk to them? Do you have like, do you make conversations with them? Sorry. Bitch a s you don't understand shit. <laughs> 하더아니 가짜? 하도록? 쳤나봐야 돼. 물드실래없어 아니 안 <아빠가> 먹어 <너무 웃음> <웃음> 이제 식초를 넣어볼까? <웃음> 예정된 멘트였다 <웃음> 이제 식초를 넣어볼까? 연기톤이었어 너무 이 넣었나? 아니야 다넣돼 단정해서 나오는 이 식초가 또 그냥 식초가 아니겠죠? <웃음> 고추가 되게 들어가 있는 고추가 되게 들어가 있는 아 보이세요? <웃음> 나도, 나도, 게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y o u